그러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걸 뭐 정당성을 설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, 이미 이 부산대 입학 취소 관련해서는 이미 본인의 어머님의 그 대법원 확정 판결 등등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. 부산대가 이제 입학 취소를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에 이제 불복해서 지금 행정 소송을 낸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 행정 소송이 이제 끝나야지만이 의사 면허가 이제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인데 글쎄요. 저는 참 이걸 보는 모습을 느끼면서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나라는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미 이 위조라는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된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부모의 재판을 통해서 이미 다 증명된 바 있습니다. 본인이 사퇴했고 이거 관련해서 이미 부산대가 결정을 내렸고 근데 본인이 뭘 항변하겠다는 모르겠어요. 나는 열심히 했다? 이거를 지금 본인이 재판정 나와서 설명하겠다는 것인데 글쎄요.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본인이 지난번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연일 SNS를 통해서 본인의 일거수일투족뭐 사진 찍는 모습까지 다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국민들 느끼게도 그렇게 왜 잘못, 자기 잘못을 느끼지 못할까? 본인의 부모의 잘못을 느끼지 못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게 사실인 것같습